이슬람 무장 세력인 크림슨 지하드의 두목이자 극악 무도한 테러리스트였던 아부 아지즈 극 중에서 그는 자신들의 주적인 미국을 상대로 천벌을 내리겠다며 무려 핵미사일 테러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만 FBI 첩보요원 해리의 딸을 납치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특수요원의 가족을 납치하는 행위는 영화 속 범죄자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적중률 1 0 0의그 사망 클리셰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성이 날아간 해리가 제트기를 타고 등장 무장단체 크림슨 지하들을 죄다 지하로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아부에게 남은 것은 미친 개끼와 바싹 타버린 똥줄뿐 급기야 정신줄을 놓은 채 비행중인 제트기 위로 뛰어오르는 미친 짓거리를 저지르고 맙니다 제트기를 근두운으로 착각했던 멍청한 빌런의 멍청한 최후 이런 놈들에겐 역시 이런 최후가 어울립니다 fired. 20세기 말 최악의 범죄자 중 하나였던 사이먼 피닉스 단지 재미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 살인마로서 무려 30명의 인질들을 폭사시킨 혐의로 냉동징역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32년 가석방 심사관을 때려 눕힌 뒤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된 사이먼 피닉스는 깨끗한 미래 사회를 제멋대로 해집고 다니며 오만 폐악질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예. You <웃음> 단순히 비속어만 싸질러도 벌금이 부과되는 I'll b e x j o h n c You are l l e j o h n t You s j o h n t You are y o a i n o are i n e o u a r f i n You are i n y j i n e o h f n o a r f o u are i n o u a r i n o a e i n o r f n e o e f n e are n are o are o a r i n e y a r i t y u a i n u f o r r e e a e i o a i o n o f e e r a o r a i y a u e 뭔가 아름답긴 한데 빙신 같은 세상 이런 상황에서 사이먼의 등장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고 혼돈의 카오스 어둠의 다크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사이먼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20세기의 영웅 존 스파르탄이 동면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21세기 유토피아에서 벌어지는 20세기 마초남들의 화끈한 대결 그 무지막지함에 걸맞는 폭발적인 결말이 펼쳐집니다 화성의 행정 책임자로서 이주민들의 전반을 관리하던 빌로스 코하겐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화성 전체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사악한 독재자였는데요 외계인이 만든 대기 정화장치를 지하에 숨겨놓은 뒤 자신이 직접 공기를 유통 이를 이용해 화성 이주민들을 마음껏 통제해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부익부 비닉빈으로 이어졌고 깨끗한 공기는 부자들에게 몰빵 그 피해는 고스 수란 빈민층이 떠안게 됩니다 대기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나가고 끔찍한 모습의 돌연변이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 화성은 그렇게 서서히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화성의 질 나쁜 대기는 모두에게 공평했으며 이는 코아겐 본인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었죠 돈 명예 권력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장난의 신 루키의 힘이 깃들여져 있는 신비한 마스크의 등장 평범하고 소심한 은행원이었던 스탠리 입케스는 어느 날밤 하천 바닥에서 이상한 마스크를 득템 이후 진짜 만찐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상의 상상의 상상을 더한 현실 조작 능력을 이용 말 그대로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마치 오직의 약을 빨면서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급기야는 범죄조직의 보스였던 도리안조차도 불가항력의 힘을 가진 마스크의 위력 앞에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 쓰레기를 날려버리는 맞춤형 솔루션 똥을 싸질렀으면 당연히 물을 내려야겠죠 하토리는 강력한 실력을 가진 떠돌이 무사입니다 오메이동 n o t o t e 니까 으� e m b 몸이 아픈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암살자가 되기로 결심. 범죄 조직 긴조파의 요진보가 되어 활약하게 되는데요. 신속 정확한 발도수를 사용. 무엇이든 단한 방에 썰어버리고. 힘을 끼웠던 게아아시모미 조직 하나를 단신으로 괴멸시켜 버리는데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는 언제나 나는 놈이 있는 법 제아무리 날고 기는 핫토리였다 한들 여기 천하의 맹인 검객 자토이치 앞에서는 한낱 애송이에 불과했는데요 말 그대로 원샷 원킬 진정한 고수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형권의 고수인 백장천을 살해하기 위해 저 멀리 러시아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암살자 곧 백장천의 제자였던 간복과 일대일 맞짱을 뜨며 정말 그지같은 칼부림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둔탁한 몸놀림 뭔가 쓸데없이 정직하고 투박한 검술실력이 보는 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데요. 아! 하지만 이에 맞서는 간복은 그야말로 찐중의 찐이었죠 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사형권을 이용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거듭하여 차, 컨셉 지랄맞게 잡았다 건방진 러시아 암살자를 마음대로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간복의 뛰어난 무술 실력에 밀려 페이스를 잃어가는 암살자. 결국 한순간의 틈을 파고든 간복의 초필살기가 이 처절한 싸움에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목소리> <대면 턱> <목소리> 고담시의 억만장자이자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맥스 슈렉. 하지만 이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을 뿐 사실은 온갖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었는데요. 핵발전소를 가장한 전기 저장소를 만들어 고담시의 전기를 몰래 빼돌리려는 개수작을 부리던 중 비서인 셀리나가 이를 알아채자 가차없이 살해. 이후 하수도에 살고 있던 펭귄과 결탁하여 그를 시장으로 만든 뒤 고담시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이죠 죽은 줄 알았던 셀리나가 습한을 입고 부활 무려 9개의 목숨을 가진 캐드먼이 되어 맥스의 앞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저스트 복수뿐 결국 맥스는 셀리나의 목숨을 건 키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화끈하고 섹시한 죽음이었죠. How about a kiss, 온갖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신시티의 난잡한 세계관 속그 중에서 가장 찌질한 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입니다 본명은 잭 레퍼티 하는 짓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개새 그 자체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민중의 지팡이 무려 부패 경찰이었는데요 웨이트리스 셀리의 남친으로서 걸핏하면 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오직 여자 앞에서만 똥폼을 잡아싸는 문자 그대로 강약약강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들도 않는 병신짓거리는 딱 여기까지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며 꼴값을 돌려차던 재키보이는 그만 올드타운에서 총을 뽑는 희대의 실수를 저지르며 자신의 명주를 앞당기고 마는데요. 어째 죽는 순간까지도 드럽게 볼품없었던 민중의 썩은 지팡이 제키였습니다. 지붕! 디컨 프로스트는 반항기가 다분한 젊은 흡혈귀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후천적인 원인으로 흡혈귀가 되었으며 고리타분한 원로들과 항상 마찰을 빚는 흡혈귀계의 트러블 메이커 눈탱의 가시같은 존재였는데요. 결국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 자신과 마찰을 빚던 원로 흡혈귀를 역광광 시켜버린 디컨은 특별귀신인 라마그라를 부활시켜 자신의 몸으로 영접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되어 생태계 파괴에 주범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디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혈액의 응고를 막는 혈전 용해제 에틸렌 다이아민 테... 에... 틸렌 다이아... 에틸렌 다... 에틸렌 다이아... 미네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에 역시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치사량의 용해제가 맞박에 작렬 그렇게 디컨은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Oh, shit! Oh.